성공의 지표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느냐죠. 사단이 얼마나 없느냐 학당식 표현으로 육바람일이 얼마나 없느냐가 성공 지표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에 그렇죠. 여러분 딱 성공한다 하면요 그 왠지 사람들 무시해야 될것 같은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는 거를 인정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. 그래서 그렇게 막 남한테 잘하던 사람이 또딱 성공하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. 네가 잘해 이제. 난더 잘하지 않을 거야. 왜난 성공했거든. 너랑 격이 달라. 이제 갑질이 시작됩니다. 그 이게 사단없는 거죠. 갑질이 뭐냐? 육바라밀 육바라밀 반대가 갑질이에요. 그렇죠? 왜 보살을 우리가 보살이 되자고 합니까? 높은 이체에 가도 갑질 안할 사람이 보살이거든요. 높은 이체 가면 바로 갑질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, 소인배고 반대로 대인배, 보살은요. 높이 올라갈수록 육바람일이 더 빛나는 사람. 육바람일의 영향력이 더 빛나는 사람. 더남 배려하고, 자기가 뭐라는 상 없고, 남 배려하고, 늘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룰 지키고, 늘 상대방 입장. 내가,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수용해가 아니라 늘 상대방 입장 먼저 수용하려고 덤비고.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? 지금 한국에 소위 내가 우리 사회 지도층이야 라고 할 정도의. 꼭 부자들이 지도층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부자랑 지도층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? 사회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지 않고 영향력 크면 지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커야 지도층입니다 그렇죠? 그래야 그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회를 막해악에 끝이면서 내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도층이라고 그러면 사회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데서 되게 지도층이죠 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. 쉽게 사회 지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은 쉽게 생각하세요.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어, 내가 사회 지도층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각성하시기를, 몰라하시기를 한 번만 내가 뭐다 하는 걸 몰라하시면요. 여러분이 진짜 새,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뭐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. 사회에게 갑질을,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갑질을 하게 됩니다. 내가 뭐다 하는 걸 놔버리는 순간. 그게 무소유예요. 물건 갖다 버리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, 내가 뭐다 하는 것좀 놔보세요. 몰라 하고. 그러면 남하고 나랑 같아져요. 남하고 나랑 같고, 내가 잘날 것도 없지. 남은 또 다른 나지. 그러시면서 하시면요, 여러분.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, 여러분. 가족들도 여러분이, 여러분을 환대합니다. 요즘 이상해. 가족들이 날몰리하는것 같다. 100%입니다. 여러분 자꾸 갑질하니까 그래요. 주변에 오면 괴롭히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괴롭히는 쪽은 피하고 나한테 나를 대접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이상하게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다. 근처에만 오면 여러분이 뭔가 갈구나 보죠. 그렇죠?